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오늘은 as 영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네가뭘 했다고 벌써 as 영상이냐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디월트 대리점이 해외 직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영상을 제가 올렸었죠 그것에 대한 as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 영상 댓글을 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s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월트 대리점이 추천하는 디월트 as 맛집 그리고 도시 한국 본사에는 as 기사님이 없다 등 이제 as 관련 영상을 올렸던 건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게 뭐였냐면 단가가 싸더라도 AS에 대한 비중은 이제 같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댓글을 보면서 아이 단가가 떨어지면 확실히 AS에 대한 생각도 좀 옅어지는구나 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댓글을 보면 MZ 쓰면 되지 왜 MZ를 쓰냐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한 해명? 어, 제 생각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nz 보다 mz 가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더 낫다고 하시면서 뭐 해외 직구 할때 들어온 그 mz 임팩트라이버 있는 그 비트 그대로 쓰면 안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때 수능 공부 하신 분들이나 대학교 가서 경영학 공부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실텐데요 지금은 없죠 비디오 테프 그 비디오 테이프가 JBC에서 만든 VHS 방식이냐, 일본 소니에서 만든 베타 맥스 타입이냐, 결국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VHS가 이겼죠. 그 보면 일본 소니 베타 맥스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더 좋으나, 소니 베타 맥스는 제한적 라이센스, 그리고 클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작사들이 선호하지 않았죠. 이런 면에서 제작사들은 VHS 방식을 선호했고, 베타 맥스가 1년이나 더 빨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VHS가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지금 MZ냐 MZ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일본 VHS 베타맥스 대결 구도를 이야기했냐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이제 MZ 선호하시는 분들의 이제 주장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판매자의 입장에서 MZ가 사용하기 왜 어렵냐 MZ는 오프라인에서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업사원도 했고 영업사원 후에 가게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영업사원 할 때는 단한 분의 사장님도 mz 타입이 있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없었고 제가 가게에 들어오면서 딱한 분이 해외직구용 비트 없냐고 이렇듯 mz 타입이 좀 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판매하시는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 볼때 지금까지 국내에서 잘 통용되는 어, MZ 타입 비트를 팔았는데 굳이 MZ 타입 비트를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MZ 타입 비트를 많이 찾는다 모를까 해외 직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터넷 온라인 판매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mz 타입 비트를 잘 찾지는 않고요 경영화에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 이라는 말이 있죠 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mz 타입 비트를 놓 바에 mz에 더 집중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다른 잘나가는 품목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거죠 사용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 나와서 일을 했어요 지금 당장 비트가 필요한데 아무리 mz가 좋다고 한들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mz 비트 주세요 하면 너무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취미용이다 어차피 인터넷에서는 구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구한 다음에 차근차근 해도 된다 그러면 mz용 비트 쓰시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는 현장에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당장 필요할 때내 손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mz 보다는 확실히 nz 가 낫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n z 쓰는게 낫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미용이고 지금 당장 비트가 없어도 된다 뭐 인터넷 주문해서 이제 다음날 받든 다 다음날 받든 상관없다 그런 분들은 mz 쓰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